안녕하십니까. 개는 누구예요, 개? 예요. 예. 소장님 음. 똘마니예요. 모자 딱 똘마니 <웃음> <웃음> 모델입니다. <웃음> 모델이에요. <웃음> 네. 이렇게 차리 하나도 없으면 코를 불지 않습니다. <웃음> 코가 없는데요, 얘는. 예. 네. 음. 죽어도 코를 불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숨을 안 쉬기 때문이죠. 네. <웃음> 네. 오늘은 우리 소장님이 개발하신 아이템들을 하나씩 네. 하나씩 소개를 해주는 시간인데요. 음, 네. 음. 첫 번째,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어떤 거예요? 이겁니다. 코클리. 음, 네, 네. 이게 네. 물론 이제 바이오가드는 이제 더 먼저 개발했는데, 이거는 음. 이제 코골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골이가 음. 더 많고 음. 심하게 하는 요인 이 되잖아요. 이걸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제 병원 가세요. 이제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음. 알레르기성은 음.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안 낫는 음. 병입니다. 이게 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심해지면 너무 너무 삶을 <웃음> 맞아요, 맞아요. 힘들죠. 예. 네. 저는 대체의학을 이제 하면서 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대체의학을 공부하셨어요? 바이오가드는 혁신적이고 최신의 현대적인 방법으로 무업을 낮게 하는 네. 기구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맞는 현대의학을 공부를 하셔야지 왜 대체의학을 하신 그게 거예요? 현실적인. <웃음> 네. 제가 뭐치대를 가거나 의대를 음.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 수능 보기 싫어서? 아, 수능은 <웃음> 수가안됐죠 아니 그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편이 만드네요? 편이? 소장님이 하신 거에 다음, 아, 대학을 입학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6년이라는 <웃음> 시간을 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어저어 나는 뭔가 이 어. 심오한 철학적인 대답이 나올잖아 <웃음> 아, 그리고 아, 제가 필요한 거는 네. 음, 학위라기보다 의학,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거지 음. 혹시 음. 그렇게 힘들게 그 공부를 해가지고 <웃음> 갈마품에 뭐 결론은 힘들어, 힘들어서 못했다는 <웃음> 거잖아 <웃음> 아, 그게 현실이에요 아.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아, 이런 그 현대의학이 너무 그런 통계적이고 획일화된 음. 음. 의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좀더 다른 관점에서 음. 이제 접근하는 것도 숲을 보시고 싶었구나, 네. 숲을. 뭐, 네. 뭐저 안여도 엄청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뭐 제가 거기까지 음. 가서 음.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음. 공부한 노력과 시간과 돈과 뭐 애씀 음. 이걸로 따지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수동을 보는 게더 쉬웠어요. 아, 예, 예. <웃음> 아니에요. 공부, 지금이라도 공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예. 아니에요. 특히 수학을 잘 못하기 <웃음> 때문에 <근데> 그거는 <웃음>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웃음> 네, 알겠어요. 네, 궁금했어요 갑자기 예. 왜 대체 이학을 공부하셨는지. 솔직한 <웃음> <네네>. <웃음> 우리는 네, 네. 우리 솔직해요. 예. 어쨌건 음. 근데. 과연 현대 과학에 가서 코클링을 음.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맞아. 그건 또 그렇네요. 네. 음. 이제 제가 대체로 다양한 그 동양학, 음. 한방 공부를 음. 많이 합니다. 음, 음. 뭐 이런 경혈, 경락 이런 음, 음. 거뭐 하면서. 침도잘 놓으시잖아요. 침은남들안놔주고 저만. 놈다. 그렇죠, 예. <웃음> 걸릴까 봐. <웃음> 사실 침은 되게 안전하거든요. 네. 사람이 겁을 내는 거지. 눈알과 심장만 안 찔리면 된다고 하는. 저는 침 공부할 때 이만한 침을 제 위를 침을 둡니다대칭 네, 그래서 위가 움직일 때마다 침의 그느낌이었고 어. 아니, 어. 그 진짜 거기까지 들어가요? 아, 어, 그러게 위가 느,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하하. 아, 어, 위가 아프다. 어머, 어, 근데 어머. 그때부터 어머. 위가 딱안 움직여요. 어, 정지해 있어요? 네. 아, 아, 아프니까. 신기하다. 네. 외부의 어떤 자극이 그게 네. 느껴지면 위가 딱 정지했나봐요? 아, 아프니까 위도 쉬는 거 같아요. 아...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알지? 아, 느껴져요. 그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다가 어. 이제 안 아파요. 어. 근데 이렇게 비틀면 아파요. 어. 뭐 하여튼 그런 거, 장애도, 뭐팔 이렇게 관통하는 거, 아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를 인상을 해가지고 와. 어, 해봤는데 침이 그 관통도 해요? 네, 그럼 뚫어갖고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럼 되게 시원해요. 음. 와. 무섭다. 근데 이제 그등 쪽은 내가 못느겠더라 그렇죠. 혼자 어떻게 등을 그래서 통기를 배우게 돼 아, <웃음> 그래서 음. 정말 다양한 대체 의학들이 많은데 음. 어쨌건 중요한 건이경렬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천년 동안 인간이 의학이라는 것을 발전해오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음. 음. 이 코를 X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많은 경 혈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음, 음. 침을 놓는 자리들, 네. 음, 음. 어, 또 마사지를 하거나. 음. 저는 독특하게 소료 혈이라는 자리를 관심을 음. 갖게 됐어요. 음. 소료 혈은 제가 배울 때는 어, 기절한 사람을 깨울 음. 정도로 강력한 혈제를 다. 음. 그래서 실제로 정신을 이으면 음. 여기다가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네, 네, 여기다 침 넣는다 이야기. 엄청난 얘기. 통증으로 무슨 벌적한다고 아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잖아요 음. 제가 여기다가 본인한테 여기다가 침을 넣는데 <웃음> 아, 정말 아파서 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막 몸전이가 처지면서 그렇죠. 아 진짜 아프구나 했어. 다른 때는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여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러면 음. 이렇게 좋다는 혈자리를 코의 중앙에 쓰면서 음. 이 코의 기혈순환을 관장할 수 있는 음. 참 좋은 혈자리인데 음. 너무 아프다. 음. 그리고 여기다 한번 뜸을 놓기도 그렇잖아요. 음. 뜸 넣었다가 화상 생기면 음. 어떡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잘 쓰지 않는 혈자리인데 저는 음. 이제 그걸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이제 요걸 개발한 거죠. 코클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 여기서 밖에서 하기는 다 흘러내리고 음. 어, 안되니까 음. 이걸 또 여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발상의 전환. 음. 이거를 안쪽에서 이렇게 하자. 음. 그래서 안쪽에 이 여기를 공략하게 해서 이게 소리를 이 끝에서 안쪽에 있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음. 앞이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치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형상 기억 와이어하고, 음. 음. 옥을 이용해서 음. 만들게 됐죠. 물론, 옥을 하기 전에는 음. 다른 걸로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고, 음. 이 형상 기억 와이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철사로도 만들어 보고, 뭐, 수십 가지의 버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음. 이제 옥과 형상 기억 와이어를 하죠. 음. 근데, 이게 처음에 개발 해서 뭐, 상품화 할 생각은 뭐, 그때 당시 하지도 않았었고, 음. 만들어서 했는데, 어, 코가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음. 어, 아이들, 와이프, 음.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 한번 해볼래? 음. 해서 했는데 음. 이거 진짜 좋아. 음. 한번 팔아봐. 음. 그 당시에 제, 저는 음. 뭐 뭔가를 판다는 거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였는데 음. 어,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좋고 뭐 X마딴 사람도 있고 뭐 코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부터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니까 한번 팔아볼까? 음. 그때는 어떤 정도였냐면 그래 뭐 이거 이렇게 팔면 직원들 간식 정도는 살수 있겠네 라는 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었죠. 음. 그래서 당시에 옥션에다가 지금은 케이스가 그래도 뭐 그럴듯한데 그때는 포장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당시에 반지 케이스 <웃음> 이제 사다가 뽑고 <웃음> 어, 음. 그걸 저기 사용 설명서는 음.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어, 네. 이제 했는데 어, 누군가 사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리고 댓글이 올라오는데 음. 아 정말 너무 처음에 받고 너무 실망했는데 음. 이뭐 이런 이런 쪼가리 답하냐 음. 했는데 그래도 산거니 응. 해봤는데 너무 신기했다 뭐 그런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응. 또 판매가 침심찮게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팔리면 괜찮겠는데 응. 그래서 이제 이제 간식이 주식되는? 아 주식까지 생각은 안 했고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엔 교정 장치를 주로 음. 만들던 일이었는데 음. 그러면은 뭔가 팔로를 하나 새로 만들자 음. 어, 아이템 하나 추가하는 마음으로 음. 어, 홈페이지를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네네네. 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음.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게 음.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구매를 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송국에서 연락을 했어요. KBS 아, ]과. 그. 주 신기한 물건들이거나, 신기한 사례들을 찾는 방송인데, 무한지대 큐, 되게 별난 사람들이 많이 음, 출연을 했잖아요. 음, 음, 음. 거기에서 이제 이걸 한번 출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이 뭐, 공짜라는데. 그렇죠. 방송을 그렇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음. 네, 좋습니다. 네. 음. 대신 출연은 없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네. 홍보방송인데. 네. 방송 한번 타려고 하면 돈이 얼만데. 맞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약 2주, 3주 동안은 음. 회사가 마비될지도. 아, 그렇죠. 얼마나 오는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루에 수백 개씩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만들기 바쁠 정도. 로 음, 음. 그때 한, 한참 음. 그 히트를 쳤었는데 음. 그 후로 광고 시대가 음. 굉장히 엄해져서. 음. 휘... 뭐 알레르기피 뭐 음. 이런 단어를 썼다가는 음. 식약처나 음. 보건소에서 음. 이게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갑니 그래서 음. 장당시 그런 걸 전혀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렇죠그 순진한 밤에 사람들이 음. 좋다니까 음. 이런 조, 좋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했다가 음. 경찰서도 가가지고 그것도 넣고 <웃음> 정말 경찰서도 가졌어요? 네. 조서도 막 3시간 동안 오그러셨구나 그, 경찰도 아. 좀 너무 어이없어 했죠. 어. 이런 걸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게참 그렇긴 한데요. 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어쩔 아. 수가 없어요, 저도. 아.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누가 신고를 할까? 그런 걸로. 네. 아, 배 아픈 거죠. 아. 그렇죠. 어. 자기네들의 경쟁 상품. 그렇죠, 그렇죠. 이 네. 경우에는 음. 이제 신고를 해서. 아픈 사례들도, 그 후로 음. 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음. 그랬더니, 음. 그냥 뭘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음. 이제 사용하던 사람들이 음.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가지고, 음.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사는 음. 그런 정도 수준의 소소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음. 광고 한번 제대로 안 왔는데도 음, 음. 계속 팔리는 거 보면, 음. 어딘가는 누군가는, 음. 그래서 잘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네네. 네. 예전에 사고 잘 쓰고 는데 잊어먹었다. 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꽃가루도 있고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제 음. 다시 사려고 전화 음. 아무리 이거를 찾으려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음. 없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음, 음, 음. 아뭐 코뚜레라고 찾 쳐다보고 코뚜레 <웃음> 뭐 코에 끼는 거뭐 해도 안 되다가 음. 겨우 정말 아들이 찾아줘가고 음.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음. 어, 샀는데 그분이 아들도 줘야 되고 또 자기 아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어고 한꺼번에 세 개를 주문하더라고요 음. 음. 그처럼 어, 아는 사람들 써본 사람들은 믿고 쓰나 맞아요 신기한 맞아요 그런 제품이죠 제가 어, 개발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하기도 하고 음. 아 이거는 정말 좀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도 음. 현실적으로 음. 아, 이걸 또 임상시험을 해서 검증을 받고 하기가 좀 힘들고 맞아요 아,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만 쓰는 음. 음. 그런 음. 매니아 음. 제품으로 음. 지금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용하는 그, 방법도 이렇게 음. 그냥 끼우기만 하면 음. 뭐 천하 이렇게 간단한 일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가정 상비 용품으로 음. 구비하고 코에 문제가 생기면 끼는 집안이 음. 네. 많다는 거. 네, 네. 어,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음. 소모품도 아니니까. 음. 잘 보관만 잃어버리지 말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오기라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를 물려 쓸수 있어요. <웃음> <많죠>. <웃음> 대를 물려 오근천년가 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잘쓸수 있어. 보관만 잘 하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뭐 매일 하는 거 아니고, 그럴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시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례들이 많아서 다 그걸 음. 한번 옛날 거 이제 사례에 올라온 거 보면, 음. 아, 정말 이런 사례들이 많았구나. 그니까 음. 광고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음. 소비자도 있었죠. 맞아요. 음. 정말 이런 제품을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웃음> 화났다. 그 회사는 도대체 광고도 안고 뭐 하냐. <웃음> 그런 그래서 연예인들 좀 활용해서 음. 뭐 광고하면 음. 연예인들 얼마 음. 있는데 그분이 투자해서 임상하면 되겠네 그런 막그 혼내는 음. 저를 좀 제발 좀 광고 음. 좀 해서 제대로 좀 알려서 제대로 음. 사업 좀 해라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음. 뭐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네네. 다 아, 돈이 문제지. 맞아요. <웃음> 네, 네 코클링을 만드시게 된 계기와 네, 네. 또 사례들을. 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코클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